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. 오늘도 오늘의 세 문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. It's important 만 생각나셨나요?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. That's the, the That's the name of the game. That's the name of the game. That's the name of the game. 두 번째, 모르겠는데요. Bits me. 그냥 날 이겼다. 너가 날 이겼다. Bits me 하시면 됩니다. Bits me. Bits me. Bits me. B-E-A-T-S. Me. Me. -E me. Bits me. Bits me. 세 번째,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합니다. What he says, goes, 갑니다.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해요. What he says, goes, 내 말이면 안 되는 게 없어. What I say, goes, What I say, goes, What you say, goes, 다시 한번 더,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. That's the name of the game. Very good. 잘 하셨습니다. 두 번째, 모르겠어요. Bits me, that's right. 마지막,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해요. What he says, goes,